음? 금색. 아, 금색? 또... 금색 떴어. 뭐가 나왔어 일단? 어, 어디지? 이 월이 뭐야? 이 월? 이 월. 뜯을게. 이게 이게 근데... 메인이지. 아빠. 응. 음. 아니 박스도 잘 보관해야 돼. 이렇게 생각고. 안녕. 따라겠습니다 할게요. 진짜 열아홉 팩 남았습니다. 넷. 한팩에 여섯 장, 한팩에 스무 팩이 들어 있어. 그러게. 네팩 오빠도 받을. 안돼. 금색. 응? 금색. 금색? 금색 떴어. 뭐 나왔어 일단? 오. 이 c t i 유아리 뭐야? 유아리. 오, 뭐, 뭐 멋진데 일단. 어! 잠깐만 재질이 뭐가 특이해 UR? UR이... 검색해봐야겠다 아 49,000원짜리 나왔잖아 하나에 엄마가 49,000원 남어 아빠 진짜 진짜 뭐 이게 뭐지? UR이? 아, 영롱하다 아니 그래도 뭐가 좀 달라 느낌 어쨌는데 이게 재질이 그거니까 될까? 아빠는잘먹었나 빨리, 빨리. 어와 <웃음> 20팩을 깠는데 그래도 인터넷 시세 49,000원짜리 6월 카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 울트라레오구나 두기하이 네. 어쩐지 이게 좀 빛이 심상치 않더라고 이게 홀로그램이